아직도 보셨어. 어, 어, 어. 지민 씨. 지민 씨. 인사 지민 씨. <웃음> <기다리가> <웃음> 김희 씨 오른쪽 돼요! 오른쪽 다타 가냐, 앞에! 이쪽에서, 쪽에 자, 네이씨 여기 멀리 한번만세 멀리. 이쪽, 이쪽. 자, 네, 가운데요. 김희 씨 오른쪽도 한 번. 김희 씨 오른쪽.